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의 위치 좋은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흥산 아래 면 소재지에 있는 전인데요. 개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주택건축이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 1948제곱미터 약 589평의 전 4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매가는 평당 65만원 전체 금액 3억 8천만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이곳은 예당호와 봉수산을 한데 묶어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입니다.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은 곳이죠. 마을은 밀집되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 앉아있어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물안개 핀 예당호의 풍경도 멋지네요. 이른 아침 촬영 덕에 때마침 보게 된 풍경입니다. 대흥면 소재지인 이곳의 교통 및 주변 여건도 살펴볼까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5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면사무소와 각급 학교는 모두 도보로 5에서 15분 정도 도달 가능합니다.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20분 정도이며 예산 톨게이트는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당저수지, 봉수산 자연휴양림, 의주운 형제공원 외에 소소한 관광지들도 많은 곳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도 진행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이곳은 예당호와 봉수산 둘레길 산책에 좋은 곳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토지로 다가가 볼까요? 이 멋진 기와집 돌담은 지역 문화재로 지정된 이안집 가옥입니다. 바로 이웃한 곳에 이 너른 밭이 소개할 곳인데요. 금을 울타리를 쳐 놓았군요. 트랙터가 갈아놓은 부드러운 황토는 어떤 작물을 키워낼까요? 예당 저수지도 보이네요. 직접 보면 더잘 보이는데 화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맞은편에 새로 지은 멋진 기와집이한채 보이는군요. 호지 뒤편으로 약 200m 정도의 우사 있습니다만 능선 넘 너머에서 시야에 보이지 않고 큰 영향 없습니다. 산과 호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전원형 농가주택 짓고 귀농귀촌의 꿈을 이루실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